루시오 있어요 대피, 루시오 대피 루시오 아, 데피 아, 아, 아 너무 쉬운데 해보니까 헬로 헬로 헬로 와 근데 진짜 잘한다 우리 지금 너무 잘하는데? 아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? 네, 진짜 아니? 못했어. 이들 너무 못했어. 흔들리기 아, 미치 아, 아. 아. 저런 애들이 제일 싫어요, 진짜. <웃음> 오우. 아우.. 좀피져가아 살려줘! 어.. 오, 제대로 아보간하자 아, 아, <웃음> 아.. 미친.. 아.. 아 예. 아니 공격력을 높여주세요 어디가요? 아 돈비 좀 제발 돈비 좀 잡아봐 돈비 아, 좀 잡아줘 아 괜히 총 쐈다 <웃음> 와, 진짜 웃기네. <웃음> 진짜. 진짜. 아. 우, 지금, 산3딜디위도 음. <웃음> 뭔가 잘할 것 같다고? 위도우 <웃음> 지켜보겠어. 안산 저격수급이니까 믿어? 야 너가 제일 먼저 죽었어 이 자식아. 저 화물에 있어요 저 메르신 화물에 있어요. 저 화물 좀 끌고 가는 게 나을 거 같은데? 화물 좀... 메르신 화물 좀메르시고 치료해 시기 바랍니다. 뒤로 와요, 뒤로. 그래, 내려갑시다. 내려와, 그냥 내려갑시다. 뒤쪽으로 빠져요. 빨리, 빨리, 빨리, 뒤로 빠져. 뒤로 빠져. 아, 뭐 말해줘도 소용이 없네. 그냥 내려오라고. 라인, 내려와, 제발! <놀라> <이> 아, <놀라> 마지막 판, 배치, 간다. 아.. 중피만 없었으면 좋겠는데.. 아.. 안보여! 안보여! 아..안보여! 안보여! 안보여! 안보여! 안보여! 안보여! 안보여! 안보여! 안보여! 친구들 안보여! 안보여! 난 강해졌다! 돌격해! 옛날에 다이아 유저였지. 네. 네. 이것도 이겼다. 와 경쟁자 포인트 채웠다. 또 황금 무기 뭐 사지? 2300? 2342?